자, 경일 여자고등학교 초고사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고 이렇게 먼저 예고를 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한 번씩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 기출문제라서 문제가 깔끔하고 괜찮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Y는 A-3X 플러스 B라는 거는 일단 얘부터 그려주면 얘는 주기가 최대값이 A-B부터 마이너스 A 플러스 B부터, -A +B부터 a 플러스 b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기가 3분의 2파이야 그리고 출발점이 얘가 0,2를 지나고 있잖아 지금 그지자 그럼 얘는 0,p에서 출발해서 얘가 주기가 2파이까지 총 3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좀 이쁘게 그럴게자 선생님 지금 둘셋 이렇게 3개 그려지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금 y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y는 9랑 y는 2랑 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최대값이 a 플러스 b고 지금 얘가 a 플러스 b 최소값이 뭐 마이너스 어,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Y는 구랑 만나는 게 지금 세 개래요. 그러니까, Y는 구랑 만나는 게 Y가 구가 여기밖에안 돼. 이게 Y는 구랑 만나는 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만나는 거고, 일곱 개 만나는 점의 개수, Y는 2랑 일곱 개가 만난대요. 자, Y는 2를 이런 식으로. 우이가한 볼게 y는 니가 이런 식으로 그려다 치면은 우리가 일곱 개 만나는 점이 세 개, 여섯 개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딱 일곱 개야. 어떻게 되냐? 자, 얘가 y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알수 있는 게 a 플러스 b가 9고, 그다음에 어 어디야? 어, y는 2 e. 그러니까, 0콤마 B가 지금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즉, B가 2인 겁니다. 즉, A는 당연히 7이겠죠. 그럼 AB 두개 곱하니까 정답은 14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4입니다. 자, 2번. FX는 얘네 둘의 주기가 서로 같대요. 얘 주기는 쉽잖아요. 어, 이 파일을. fx의 주기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a로 나눈 거니까 예일 거고, a분의 2파일 거고, 양수라 있기 때문에, 사인 3x는 지금 이렇게 생겼던 앤데, 자, 얘는 주기가, 원래 이 주기가 뭐가 되냐, 사인 3x니까 얘는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지금 절대 값을 씌워서 올려줬기 때문에 얘들은 이런 식으로, 아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이 빨간색의 주기가 그러니까 절대값 사인 3x 이 빨간색이 절대값 3x잖아 얘의 주기는 뭐가 되냐면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거의 절반이니까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gx의 주기는 3분의 파이야 그러면 은 a분의 2파이랑 3분의 파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6이겠지 그래서 정답이 a는 6입니다 답 2번이겠죠 다음에 3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각을 한번 다 찾아주는 게 일단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길이가 10인 ab를 지름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5죠 그리고 우리 각이 더 중요하다 했어 세타기 때문에 여기가 반지름 반지름 지금 길이 같을 거잖아 여기도 세타고 여기가 2세타고 그죠 여기가 2세타고 그 다음에 어 응, 나머지 전부 다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뭐가 돼? 리셋타 여기는 2분의 파이 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다 더했을 때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이각이각이 이이 각을 다 더했을 때이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응, 이것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면 이세각다 더했을 때 파이 나오지 그지? 어 이렇게 다 맞춰놓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뭐 이제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자 쌤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 삼각형이랑 예 삼각형을 더하면 전체 삼각형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아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죠 얘랑얘 더하면 여기서 지금 이거를 뺄 겁니다 얘를요 그걸 봐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PA의 길이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우린 여기여기서 요기, AB까지 전체의 길이가 지금 요것도 5고, 여기도 5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0이야. 근데 이게 지름을 현으로 하는 원, 뭐, 현으로 하는 이 원주각의 크기는 무조건 90도잖아. 여기 무조건 90도야, 90도. 직각이라고. 근데 우리가 준 게, 4 사인 세타는, 이게 중요한 거야. 4 사인 세타는, 3코사인세타. 이거 뭔지 못 알아들으면 바로 틀리는 겁니다. 코사인세타로 나눠요. 그리고 4로 나눌게요. 그럼 코사인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4분의 3 나올 거고, 이게 탄젠트 세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4분의 3이야. 아, 이거 무슨 말? 아, 여기 탄젠트 세타면 이게 4분의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분의 3이에요.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거 사각형을 딱 그렸을 때 삼각형을 딱 그냥 대강 그려서 문제 봐주면 여기가 세타라고 치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3, 4, 여기가 5라는 겁니다. 그럼 사인 세타도 다 나오는 거야.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겠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입니다. 왜냐 이 세타는 지금 예각이기 때문에 1사분면이야 무조건 다 플러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세타가 10분의 p b 한개 사인세타잖아 10분의 p b 한 개. 그럼 이 PB는 5분의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PB는 여기가 10분의 자 봐봐 어떻게 되냐면 사인세타가 지금 5분의 3인데 얘는 10분의 뭐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6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8일 수밖에 없겠죠 이 길이 찾을 수 있다고 근데 AD 에이... PA랑 PD랑 PC가 지금 이세 길이가 전부 다 같다 했지 요거 길이 요거 길이 요거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이 전부 다 지금 각각 다 8씩이라고 여기도8여기도8 그죠? 음여기8 8어 그럼 됐네 그럼 우리는 이만한 거의 넓이 뭐가 돼? 어, 1분의 2 8, 8,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아까 5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3 이렇게 적어주고 더하기 이거 구해야 되지 이거 구하면 뭐가 돼? 얘는 똑같이 8, 8 2분의 1 곱하기 8, 8그 다음에 사인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지 얘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죠 이거 5분의 4로 바꿉시다 5분의 4 이러면 우린 이 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얘들은 우리 이거 전체의 넓이를 구했고 그 다음에 빼기 우리는 요만큼을 빼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요거 팔 요거 팔인데 직각이잖아 이게 지금 삼각형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이겠네 이게 우리가 궁금한 물음표라는 거지 이거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자2 1어4 얘는 5분의 뭐야 이거 90 32 곱하기니까 96 정하기에는 약분하고 32 곱하기 4니까 128 5분의 128 빼기 뭐야 이거 음, 4 84 32 되는 거지. 자 그럼 5분의 음, 4 228 224 맞죠? 응. 224 -30이니까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어, 160 빼주는 거네 그러면 5분의 64 어, 64 답은 3번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나옵니다 자 x는 0부터 2 사이에서 y는 탄젠드 파이 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10분의 x 플러스 n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여야 되는데 일단 얘의 주기가 파이를 파이로 나눴으니까 1이지 0부터 2까지 에서는 얘가 총 2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열심히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은 0부터 이게 총몇개 들어가는 거야? 총 2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인 겁니다. 여기가 1이고 얘랑 지금 마이너스 10분의 3분의 10x 플러스 n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함수죠. 네. 이거보다 더 빨리 내려가겠지만 대강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얘가 세 점에서 만나려면 지금 어디부터 딱 여기 지날 때몇개 만납니까?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도 얘가 이게 더 내려가면 은 얘가 요 밑에서 이렇게 하나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만나고 요렇게 하나 만나고 총세 개에서 만난단 말이야. 이거보다 얘가 내려가버리면 얘가 내려가버리면 이렇게 얘는 두 개밖에 안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얘가 이러면 두 개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얘가 딱 요거를 지날 때 자, 뭐 평행하다고 봅시다 자, 얘를 딱 지날 때가 마지막으로 세 개가 만나는 거야. 이거보다 위에 올라가면 또두 개가 돼버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가 2,0을 지날 때가 최대인 거야. 자, 이 2,0을 얘를 넣어버리면 자, 이 2,0 넣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거부터 여기를 지날 때부터 여기까지가 세계에서 만나는 점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콤마 0을 지날 때니까 최대가 될 거니까 얘는 y 절편이잖아 그치? 이 콤마 0 넣으면 0은 아이 콤마 0 넣으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20 플러스 n. 그러니까 n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0즉 얘가 어, 6 몇몇이 돼버리는 겁니다. 6 몇몇인데 자연수 n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자연수는 자 만약에 범위를 구하라 했으면 얘는 0,0 지낼 때니까 n이 요건 0일 때야. 그러니까 n이 0일 때부터 6점 몇몇까지인데 여기서 자연수기 때문에 6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5번 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x에 대한 부등식 얘가 0보다 작은데 이게 해가 존재하도록이야. 자 그럼 얘네들은 일단 치환하는 문제겠죠. 얘는 2a 플러스 6의 전체... C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1마 C제곱으로 S제곱을 바꿉시다. 플러스 A 플러스 C B가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정리를 해줬을 때얘들은 A C제곱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A 플러스 6 C에 그 다음에 얘가 뭐 돼? 플러스 C B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얘가 0보다 작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봤을 때자 얘네들은 c가 그냥 코사인 x를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c라고 적었는데 이 c는 몇부터 몇까지 움직여? 얘는 마 1부터 1까지 움직이잖아. 왜? x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니까. 그죠? 여기가 c가 마 1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얘는 2차함수라고 보면 돼. 아래로 볼록한데 얘네들의 이 꼭지점은 뭐가 되냐? 이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할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2a 플러스 6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3 그러니까 마일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지금 얘가 그러니까 마일이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라고 근데 얘가 마일부터 1 사이에서 얘가 마일부터 1 사이에서 그렇지? 코사인이 마일부터 1 사이니까 마일부터 1 사이에서 0보다 지금 작아야 되는 거지 코사인 x가 c가 마일부터 1 사이가 지금 유효한데 그럼 얘네들은 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마일보다는 이 밑에 이렇게 있어야 얘가 이 사이 여기서 요 사이 이 부분에서 c가 지금 마일부터 1까지 유효하니까 이보다 밑에 내려가야 근이라며 근데 이 근이 존재해야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근이 없죠 이거보다 커져도 근이 없지 근데 이거보다 얘가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간 이 부분에 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수 있는 거는 여기 C가 마이너스 1일 때 음, 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0보다 작아야 돼. 마1 넣어봅시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플러스 12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0이 돼도 안 되죠. 왜냐? 이 0이 됐을 때는 얘가 이... 구분에서 밑으로 내려간 근이 없어지잖아. 그렇지? 마일 0보다 작은 거를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래야 근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야. 이만큼이라도.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자, a가 6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그럼 우리는 자연수 a의 최솟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a는 7이 되겠습니다. 이 정답이 7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7입니다. 그래서 답은 7이 돼요. 자 6번 봅시다 AB 6이고 AC는 8인데 이각삼각형 ABC에서 각A의 이등분선과 a b c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는데 자 AE의 기이를 K라고 한답니다 자 12K를 구합시다 자 얘는 여기가 K고 이자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8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보조선을 일단 무조건 이렇게 끊고 싶어 져야 됩니다 여기조까지 길이 요거 그 다음 요기까지 길이 이거 합시다 자 그리고 기를 선생님이 그냥 보기 편하게 세타라고 할게 이걸 세타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를 공통현으로 이렇게 쏘든 요렇게 쏘든 둘다 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고 같은 원리로 얘를 공통현을 기준으로 이렇게 쏘든 이렇게 쏘든 전부 다 얘도 세타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요것도 a겠지? 그럼 음.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합시다 b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a를 통해서 이 삼각형에서 한번 코사인 j 있을 거고 이 삼각형에서 한번 코사인 j 있을 겁니다 똑같은 a 제곱은 자이 삼각형 한번 볼게요 자6 6 36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 6 b 코사인 세타는 자이 삼각형에서 이제 똑같이 또 씁시다 자 a 제곱은 어8864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8b 코사인세타 근데 지금 이 삼각형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직각 삼각형에서 k는 이코사인세타그러니까 요것도 k 고 얘도 K고 지금 B제곱씩 날라가는 거야 지금 그럼 얘네들 보면은 자 36-12K가 얘네들은 64-16K 그럼 이렇게 4K가 28이래요 그럼 K는 7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7이에요 자 7번 봅시다 정삼각형 ABC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BD가 루트인데 얘가 세타라고 한답니다 근데 사인 세타가 얘네 자 그냥 삼각형 줘도 되는데 얘가 원에 둘러싸였으면 100% 선생님이 사인 법칙이라고 했죠 일단 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3분의 파이라고 하면 얘를 또그공통연으로 이렇게 쏘든 이렇게 쏘든 둘다 3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이제 x라고 이제 하면 sin 3분의 파이 분의 x가 s 인 법칙에 의해서 2r 입니다 그래서 2r 이래 될 거고 그럼 x는 루트 3r 이지 이렇게 얘가 루트 3r이야 요거 하나 구했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sin 세타 분의 여기를 y라고 하면 y가 2r 이잖아 똑같은 물어번이기 때문에 그럼 y는 어 2곱, 2r 곱하기 자,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이게 3분의 2 루트 3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거 다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이법칙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3r제곱이 2 더하기 어, 9, 3분의 4r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3그 다음에 아 3분의 2 루트 3 R이죠 R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 때리고 양변에 3곱해주면 9R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계산이지 6 플러스 4R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6R 그러면 은 5R 제곱 마야 플러스 2루트 6알 마이너스 6이 0입니다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아 피타고라스란다 그 근의 공식에 의해서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두육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플러스 30 얘는 5분의 6 마이너스는 안될 거니까 6 마이너스 루트 6 되겠지 마이너스 길이가 마이너스 못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6 마이너스 루트 6 해서 답 1번이겠네요 1번 자 8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그러니까 R은 2루트 7 적고 시작이지 2루트 7에 내접하고 3분의 파인 A, B, C가 있는데 B, C, D 이런 거는 바로 세타로 둡시다 B, C, D가 여기가 세타랍니다 여기가 여기가 세타래 여기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7분의 2루트 7인데 B, D 플러스 C, D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 구하라는 거네 요 길이랑 요 길이 그죠 음. 이거 구하는 건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r이 2루트 7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나타내져요. 요기를 x라고 하면 자, sin 3분의 파이 분의 x는 2r이니까 4루트 7. 그러니까 x가 2루트 21이겠네. 그치? 얘가 2루트 2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인세타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도 여기를 나타내도 여기를 선생님이 Y라고 하면 이 Y는 사인세타분의 Y는 똑같은 외접원이니까 2알 ER, 또 이게 뭐야 4루트 7인 거야. 그러니까 사인세타가 지금 루트 7분의 2잖아. 아, 그럼 얘는 Y는 8 나와요 Y는. 깔끔하게 여기가 8입니다. 8. 그리고 코사인 제이법칙 씁시다. 자 여기가 몇 파이니까 3분의 2파이면 요거에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의 크기는 파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 3분의 2파이거든? 요기를 이용해서 요거를 선생님이 제트라고 뭐 두고 풀면 자 2루트 21의 제곱 84는 64 플러스 제트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제트의 코사인 3분의 2파이 후산이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약분 그럼 z제곱 플러스 8z 마이너스 20이 0인데 z, z, 10마 2니까 z는 2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네요. 그럼 요거 두 개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8 더하기 2는 10 답이 2번 됩니다. 그 그죠?